오! 나어나어나어 희재형 수비를 잘해. 어이, 희재 형. 그래, 희재형. 희 희재형. 희재형. 희재형. 희 희재형. 희재형. 희 어디 서어야야 A9 교체 로그인트! 뿌려 뿌려 로그인트! 왜? 아 나뭐 했어요? <웃음> 자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자 선수 교체 있습니다 선수 교체 누구로 교체합니까? 저희 영탁으로 영탁. 영탁 들어와요 오케이.